오늘은 시옷 패밀리입니다 시옷, 지읒, 치읒, 쌍시옷, 쌍지읒까지 무려 다섯 가지가 이 시옷에서 파생된 것이죠 시옷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 다섯 가지는 공으로 먹기가 됩니다 자 오늘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이 써놓은 것은 이미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은 커뮤니티 방에 또 올려놓을 겁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죠 자 여기 하라고 써놨죠 이건 아래 쓸때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즉, 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숏이라든가 위와 아래는 다르죠. 숏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즉잘 버텨주면 됩니다. 이것이 일직선상에 거의 오면 되는 것이고 숏. 그리고 왼좌, 왼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시라든가 이럴 때이 정도입니다 이게 더 나가면 이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왜안 되는가 생각해 볼까요? 애매하죠 항상 이 글씨란 것은 주변과의 조화 가령 시시라면 은 이렇게 해서 자, 다르죠 분명히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약간 나옵니다만은 별 차이 없습니다 아주 안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왼쪽에 쓰는 거지만, 서 이럴 때, 이게 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가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비켜준 겁니다. 셔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쓸 때, 밑에 이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옆으로, 거의 옆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 약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건 올라갈 텐데 어울리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빳빳한 기분으로 슈수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지은 마찬가지겠죠? 시옷이 됐기 때문에 지읒은 요거 하나 더 얹은 거죠. 나머진 똑같습니다. 원래 이날에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일, 이, 삼에 계속합니다.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아래 쓰는 겁니다. 어떤 것에 받침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쓸때 이런 경우죠. 제 이 경우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이 연습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설명이 그리 많을 건 없어요. 어, 나, 여 위에 을때 팽팽하게 치 ㅊ은 저만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지읯이 발음이 격하게 된것자차 이렇게 된 것이죠 역시 이것은 이제 받침으로 쓸때 이렇다든가 이런 것이죠 빛이라든가 옷옷 옷 나무 할때옷이 음. 정도 왼쪽에 쓸 때. 자 이것은 역시 어, 이어 이거 할때 똑같은 거죠. 찍 것이고 뭐가 있을까? 제 네, 정자체 할 때, 자 위에 쓸때 역시 팽팽하게 추, 추, 등등에 쓰이겠죠. 철랑 한번 써볼까요 쌍시옷. 이것은 두개 들어갈 때는 좀 좁게 써주는 것이 묘고, 이건 왼쪽에 쓸 때나 아래쪽에 쓸 때란 뜻입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썼습니다. 가령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래에 쓸 때는 물건을 샀다 할때 썼다, 돈을 썼다. 아, 이건 내려가는 거죠. 바 여기 나오는 겁니다. so, Set. 위에 쓸 때, s 소, 쇼. h o w 자, 좀 섬세하게 볼까요? 여기서, 요거는 얼마나 타다면은 여기서 요거는 좀 자리가 있으니까 좀 팽팽하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상지엿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왼쪽에 쓸 거나 아래 쓸 때. 받침에 쌍지에 쓸때가 없군요. 그러 보니까. 아래는 없습니다. 자, 쯧쯧 할 때. 쫓아간다. 어, 네. 아, 요거는. 여기 쓰는거죠. 위에 쓰는 거니까 차이가 나죠? 내리는 것과 약간 더 팽팽하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어나 여에 쓰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것 때문에 쩐다 쪄먹는다쬐일 때는 어떨까요? 이것이 미는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위 있을때는 팽팽하게 쭈라는 말이 있을까요? 쪼코? <웃음> 그 다음에 쭈쭈자 이걸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여기서 이 각도 거의 옆으로 해서 이 정도 사이는 허용되는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반드시 90도 옆으로 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개념들 이제 다 이해는 되셨죠 이제 응용하는 글자들입니다 커뮤니티 방에서 다운받아서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 그래서더 좋겠네요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대망의 ㅇ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음 끝이죠 네. 자 그때를 기대하시고 시옷 패밀리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